자그 최근에 대부도 갔다 와가지고 소라 고동을 팠죠 자 이거를 얼마 전에 제가 쿠팡에서 18,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네. 펴서 나오는 거를 제가 벌칙으로 사용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마법의 소라 고동인데 그래서 뭘 하라는 거를 제시를 해요 얘가 그거를 할게요 아씨 하나 둘셋 <웃음> 하여튼 요가를 하려고 여기 집에 있는 매트 위에서 인터뷰를 진게됐고요 근데 요가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독장을 갖추고 하셔야죠. 네. 계속 준비했습니다. 어? 와, <웃음> 거긴 뭐라 그러지? 와, 와우, 와우. 자, 가보시죠. 요가를 하나 틀어야 되는데. 처음은 좀 터지니까 좀 넘길게. 네. 처음으로, 처음으로. 왜 처음 동작으로 했는데? 너 아예 처음부터 해야지. 초보자야, 초보자 나는. 초보자야. 아 맞네, 야, 여기 스트레칭도 응. 안 시키고 이걸, 이걸, 이걸 시키려고. 알았어, <웃음> 알았어. 응. 인사, 인사로 시작합니다. 저오셨어요 네, 네, 네, 네. 선생님이 하는데 어떻게 제자 된? 데왜 이렇게 없었어? 빨리 하세요? <웃음> 어, 저쪽으로. <저거>. 어. <웃음> 아, 추하다, 추하다. 아, 추하다. 아니야? <웃음> 야! <웃음> 몸이 좀잘 보여야 될것 같은데? 아, 몸을 좀이 몸을 좀속에 넣어봐. 옷을. <웃음> 너무 수족하지 않을까? 아니야 아니야. 한 이제 로한투가할로한가내 <웃음> 뭐, 뭐. 한두 한두 가랑이 <웃음> 사이에 들어가 느낌 별로 좋지 않는데? <웃음> 어!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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대순이 맞아? 반개기아대 음. <웃음> <웃음> 해봐! 아! 어... 어... 어, 그러지 말고! <웃음> 해볼래? <웃음> 이거 좀 버티는데 이제? <웃음> <타라> <웃음> <웃음> 아, 아 웃기지마!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어 지금 집에 못깨져이게주려 있는 거야. 원래는 다있어서 조개도 있고. 봉새 잡다 얘기야? 한바 점한 발씩 네, 시간 보 강아지 같아. 아, 샤워 아까 했는데 빨리. 빨아자. 이 정도면 오늘 요가 충분하지 않아? 가게 고생했습니다. 또 인사까지 힘이 이할수 있다. 요가 해 가지고 이런 유연함이 생겼습니다. 그 기억에 남는 자세 하나만 해 주세요. 기억에 남는 자세가 없어. 끝. 내게 <웃음> 이상한 게 있네. 네. 책을 펼치기 전 마법소라 고동님, 저희 무슨 데이트를 할까요? 라고 무두 그러네. 무도? 라고 물으래. 신중하게 네. 손을 꼭 잡고 함께 책을 펼칩니다. 여기 좋은 글귀가 있네. 세 번의 기회가 있음. 네. 세번 중에 내가 이를 하면 되는 거구나. 별표가 붙은 페이지가 나오면 스킵 불가 자 마법의 소라고동님 저희, 저희 무슨 데이트를 할까요? 할까요? 오케이!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진짜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네 저도요 못생긴 거진다 그려요 저도요 뭐 따라 그리기 잘하는 거 알죠? 이거 각자 그림은 나중에 끝나고 보기로 긴장감이 없어지니까 아? 어? 다시 그려야겠네 <웃음> 왜? 너 어떻게 그는데 <웃음> 그러니까 이게... <웃음> 턱이 왕만하잖아! 네, 턱이 왜 이렇게 크게 그려졌지? 다시 할게또 어? 턱이 왕만하게 그려졌네? <웃음> 아나 턱은 짧아! 그러니까 턱이 짧은데 나 이렇게 턱을 크게 그리지? 좀 깎아줄게 이렇게. 윤곽 선소리 다시 그 포즈 해줘 아까. 다시 다시 한 번만 해줘. 싫어요. 아 기억이 안 나. 쑥아 너무 커졌어. <웃음> 너또 줄여. 자, 또 교환을... 오케이. 자아 뭐야 이게 아니, 뭐야 이제 속가머이도 아니고 이마 이거는 뭐야? 에이... 말도 안 되는 걸 그려서 현상수배보이잖아 이거. 이거. 야나이 아, 어. 정도면 진짜 잘 그려줬네. 이거 모기가뭐 그러니까. 하나 아냐야 살짝 만족했어. <웃음> 그린 것 중에 제일 정성들을 그렸더니. 근데 그래, 이 전거 봤어? 어. 봤어? <웃음> 이게 뭐냐고. <웃음> 아, 짜증나 진짜 이게 뭐야? 넌 짜증 안 나게 생겼냐? <웃음> 마보 소라동 마보의 소라구동아 이번에 진짜 좋은 거를 좀 보여줄래? 나와주세요 어! 뭐야? <웃음> 와! 어? 야 촬영 접봐자 <웃음>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? <웃음> 감사하게도 오늘 저기 곤란한 워낙한... 아이씨 나도 이제 나가 <웃음> 간단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옆에 까불까불 거리시는 분을 맡아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가고 있습니다.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했죠? 펼쳐 뭐야? 지민 씨 이미 아침 5시가 아니야. 어, 아니야. 어. 어,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. 어,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촬영을 못 하잖아. 그니까 자 신중하게 슬픈 로맨스 영화를 보고 혼물 눈물 다 빼버려. <웃음> 근데 로맨스 영화가뭐 있죠? 요즘... 야, 지금 영화관에 왔거든요? 영화관에 왔는데 오늘 우리가 볼 영화는 범죄도시! 범죄로맨스! 그치! 평사와 도폭들의 가슴 따뜻한 마동석이 이제 주먹으로 이제 상패들에게 수뇌부를 전하는 거야! 때려서 따뜻해지는 거야? <웃음> 따뜻해지는 거야! 아. 아니, 사실 범죄도시 말고 로맨스 영화 볼게 없어! 인정! 어, 없어가지고 그냥 평소 기왕 범죄도시로 로맨스. 한 5분 뒤면 들어가야 돼서 일단 뽑읍시다. 아, 빠잉. 자, 일단 영화 어떠셨죠? 로맨스를 발견하셨나요? 아, 그냥 아주. 범죄자의 칼이 두 개의 그 이제 심한 밀착을 했을 때 느껴지는 이. 그리고 서로, 어, 서로 몸을 부딪히며 막. 얼마나. 이뻤으면은 와나 그렇게 이렇게 빨개지는 거 처음 봤어 피에 <웃음> 물든 거 아닙니까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네. 다음 마법의 소라고동님 펼쳐 보실까요? 소라 아 마법의 소라고동님 카페? 아침 데 아직 배불러 나도 어, 그러면은 바로 마법의 소라고동님 네 지금 카페가 영구이 없습니다 문교롭게도 아, 웨딩 카페 아, 오해버리 이거는 조금 불안한오 여기 딱 아 바로 고른 거야? 응 노래방에서 미션? 누가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지 대결하기 아 근데 이게 그거야 응. 별이 있는 거는 꼭 해야 된다 그랬어 맞아 맞아 네. 자 지금 꾸인 노래방에 왔고요 아이 천원에 3개 밖에 안 주고 그니까 너무 짠거 아니야? 아 그럼 가위바위문 그거 먼저 할까? 가위바위보 이기사람 먼저 하죠 아, 참 잘할게요 그 요즘 아주 핫한 노래를 좋아 스물다, 한, 스물다 나아 이거 너잘 부르잖아 점수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건데 간점 안 합니다 아 점수는? 와! <웃음> 아, 쳤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과연 그녀의 점수는? 누가? 아! 점수는 모질났다 인정합니다 아, 아. 이걸로 둘게 이제 응. 뭐가 나오셨나요? PC방에서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? 대단히. 한번더 한번 올리겠습니다. 네. 어왜했과님 인생 네컷 스티커 사진. 아, 오늘 좀태인이라서 아, 하나 더 갑니다. 그쪽으로 갈까요 네. 어? 뭐이요컷 어. 어. 어. 어. 갑시다. 어. 오늘 우리. 이방이랑 아기신대. 뭐가 더 좋아? 이렇게 그 원숭이에 집착하세요? 예! Yeah, <웃음> <웃음> 예나 <웃음> 이제 데이트 그만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나 진짜 마지막 집에 가기 이런 거 없나요? 하나 둘 소라호동님 소라소라호동님 궁굴을 찾아가 보렴 궁굴? 나딴거 응. 서로 머리를 감겨줘 보자 머리? 아감겨주기 아, 싫은데 아,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바로 직장 <웃음> 뭐야? 그니까 머리보단 못 만질래? 아, 응. 사갑시다. 안 그래도 어. 땀좀 많이 났다. 맞 아, 맞아. 어, 마무리 완벽해요. 오케이, 굿. 그럼 샤워는 어떻게 찍어? 안사스럽게 찍어. 에이! 아!